어, 모든 그 찌개나 어떤 요리에 떡국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그 어, 조미료, 그걸 천연 조미료로 만드는데요. 그러니까 새우가루, 어, 멸치가루, 다시마가루, 표고버섯가루, 황태가루, 뭐 다양하게 하는데요. 어, 지금 떨어진 것이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 이제, 어, 그 지금 이 멸치, 멸치가루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근데, 멸치는, 음, 일단, 어, 잘안 잘라졌네요. 멸치는, 사실은, 이렇게, 그, 머리를 떼고요. 머리 떼고, 그 다음에 내장 있죠? 똥이라고 표현하죠? 그거를 떼요. 이렇게, 아, 정말 수술 날짜가 얼마 안 남았지만, 아, 원래 눈 시력이 워낙 나쁜데다가, 이렇게, 아, 지금 안 보이시겠구나. 이거, 이렇게 머리 떼고요. 이렇게 내장. 똥 뗀다 그러죠? 이걸 떼고요. 네. 음. 영상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그다음 음 자, 잠시 후회 하겠습니다. 한참 걸렸네요. 그 머리 따고 그 내장 똥이라고 표현하는 그걸 제거했어요. 그리고 이제 프라이팬으로 가야죠. 프라이팬을 살짝 달궈서 열이 예열이 어느 정도 되면 멸치를 살짝 음 그냥 열에 의해서만 음, 볶아요. 냉동실에 있었던 거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얘를 바삭하게 구워서 음또 그 믹서에 넣어서 갈아요. 프라이팬에 볶아서 이렇게 담아 가지고 얘를 가르면 다 됩니다. 이렇게 믹서기. 이렇게 갈면 되죠. 이렇게 갈아서, 이렇게 갈아서, 새 통에, 양념통에 넣어놓고, 오늘 한, 날짜 기록해서 냉동실에 넣어 놓고 양념을 음, 필요할 때마다 찌개나 기타 등등 이런 거에다 넣어서 음, 먹으면 됩니다. 음, 멸치가루 만드는 방법 끝. 감사합니다.